평균적으로 금매물이나 실수요자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금액은 4억대에서 5억대 그리고 저번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외로 수송구를 제외한 나머지 달수구나 중구 쪽으로 많이 찾고 있다는 것. 이유는 가격과 직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 영상에 마찬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외로 저하고 통화하는 사람들의 실수요자들은 평균적으로 달서구와 중구를 어느정도 찾아뒀는데 이유는 결국 직장과 그리고 금액이었죠 수송구 자체는 대부분 가격대가 너무 높고 그리고 수송구에 거주하는 분들조차도 사실 수송구를 그렇게 현 입장에서는 구입하려고 하지 않는다 가격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송구도 수송구 나름이죠 만촌동과범무동을 제외한 나머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고요. 물론 이런 데이터는 제가 만든 데이터입니다. 제가 전화를 다 받아 봤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아파트를 실수요자 입장에서 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격에 아주 민감하고 그리고 수송구 자체를 그 정도 선호도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결과입니다. 물론 이런 데이터도 가격 변동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달서구 마찬가지 선화하 아파트의 가격대 거래되는 매매가격을 보겠습니다. 달서구 빌리브 스카의 주상복합인데 세대수는 504세대 그리고 22년 8월 건축이 되었고요. 청수는 48층으로 상당히 높은 청수의 아파트입니다. 평소는 32평에서 45평 구조로 건축이 되어 있고, 최고가는 7억 6천 거래고, 큰 거래가 없이 6억 6천, 33평 d 타일 마찬가지 최고가는 20년 6월에 8억에 거래되고, 그 이후는 거래가 없고요. 33평 디타일 마찬가지 최고가 7억 8천 거래되었고, 현재 마지막 거래가 22년 10월 달 6억 3천에 거래가 되었고, 더 이상 거래가 없습니다. 삼 33평 C타입 마찬가지 최고가 20년 12월에 9억 거래가 되고 나서 현재 마지막 거래는 22년 11월 5억 9천까지 하락하였고 마찬가지 E타입 7억 8천에서 거래 없이 6억 5천으로 떨어졌고요. 37평 최고가 10억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거래 없이 현재 6억 7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45평 11억까지 거래가 되었고 현재 한두개씩 거래가 되고 있지만 매매금액은 7억 8천. 말씀드렸다시피 선호하는 금액은 4억에서 5억인데 평균적으로 32, 33평 25억 타입 정도 마찬가지 가격대가 6억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이 높아서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닐 것 같고 구입 선호도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죽전역 동아 아이워시 392세대 22년 7월 건축이 되었고 청수는 37층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건설사는 동아건설. 예전에는 1군 브랜드, 2군 브랜드 그런 거 따지기 전이었죠. 실제 뭐 아파트 구입만 하면 피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군, 2군 브랜드 자체, 선호도 자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약간씩 바뀌는 것 같아요. 1군 브랜드 선호도, 2군 브랜드 선호도가 조금 나뉘는 것 같습니다. 평수는 33평, 41평까지 건축이 되었고 평균적으로 많은 거래량은 없었지만 최고가가 5억 4천, 5억 5천 그리고 현재 4억 8천까지 거래가 되었고 33평 B타입 최고가가 6억 정도 거래되다가 현재 거래 없이 5억 1천 0백 33평 A타입 많은 거래가 있었습니다. 19년도부터 엄청난 거래가 있었는데 최고가는 7억 4천 그리고 현재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5억 초반대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34평 B타입 마찬가지 최고가는 6억 9천까지 거래가 되었지만 현재 마찬가지 4억 9천으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41평 마찬가지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최고가는 6억 7천 7억 천 그리고 현재 내려오는 금액은 655천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 33평, 32평, 34평 거래량이 가장 많고 마찬가지 평수와 청수 대부분 청수를 선호하는 분들은 로얄청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니까 청수라도 제대로 선택을 해야 향후 다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로얄청에서 아무래도 가격차이가 좀더 갭차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나와있는 매물은 14건 뭐 매물 자체도 많이 없는 편이고 실제 거래량도 많이 없는 편입니다. 다음은 죽전용코롱하늘채 주상복합입니다. 건축은 2019년도에 건축이 되었고 세대수는 476세대, 청수는 38층으로 조금 높은 편이죠. 그리고 건설사는 코롱입니다. 아파트 평수는 26평, 33평, 4평 기준으로 되어 있고 거래는 어느정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요. 18년대 거래로 상당히 많았고 최고가는 4억 6천. 그리고 현재 계속해서 하락하다 급하락으로 했는 것이 22년 11월달에 2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고가가 4억 6천이었는데 뭐 소위 말해서 반토막 이상으로 거래가 되었다 말할 수 있죠. 그리고 34평 A타입 엄청나게 거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고가는 6억 5천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현재 4억 2천까지 거래가 되었고요. 3 4평 비타에 마찬가지 엄청나게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3억대 거래가 되었다가 최고가 6억 2천까지 거래가 되면서 다시 현재 22년 12월달에 4억 거래 이후로는 큰 거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전세 마찬가지 최고가는 4억 9천까지 거래가 되었고 현재 계속해서 내려오는 금액대는 2억대 전세 금액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타임 마찬가지 최고가는 전세 5억 3천으로 거래가 되었네요. 21년 9월달에 5억 3천이니까 완전 깡통입니다. 그리고 현재 내려오는 금액대는 2억 5천대까지 계속해서 전세가 활발하게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보여지던 영상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를 와서 달수구나 중구 그리고 가격대가 4억대 그리고 시내 외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아이스를 인접하고 아마 사업대에서 준신축이나 신축 거의 뭐 아파트 1, 2, 3년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 구입을 희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일적인 저의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달서 과루. 지금 세대수는 1 6 2세대 너무 작죠. 그리고 사용승인은 23년 5월. 그리고 청수는 45층 나와있는 매물은 77클입니다. 벌써부터 매물이 앱은 많이 나와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평수는 33평과 53평 위주로 건축이 되었는데 거래량이 거의 없네요. 최고가 뭐 5억, 현재 뭐 4억, 그리고 33평 마찬가지 최고가 5억, 거래량 없이 3억 9천. 53평 거래량 없고 53평 거래량이 없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이 건매물로 나오면 또 구입을 하겠다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렇 53평은 아닐거고 기본적으로 33평 위주로 대부분 32평, 3평, 4평이죠. 그리고 현재 보시는 월성 센트로파크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엄청나게 많은 세대입니다. 1840세대 엄청나게 많은 세대수인데 그리고 매물로 나온 것도 122세대나 지금 매물로 나와있어요. 아, 동일 매물 체크를 안 했네. 동일 매물 체크를 하면 62건의 매물이 나와 있는데 실전 이런 아파트들 자체가 지금 거래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예전에는 갭 투자로 거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현 시점에서는 거의 적은 평수들, 뭐 15평, 18평, 숭평 아파트들이 완전히 거래가 올 수도 없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유는 예전에 거래되는 건 대부분 갭 투자자. 현재는 대부분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실제 최고가는 1억 8천. 그리고 뭐 최하로 거래되더라도 1억 4천인데 3, 4천만은 사실 큰 차이가 아닙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보면은 거래량 자세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 내놓는 매물들은 상당히 많은데도 최고가 1억 7천, 현재 떨어져도 1억 천, 예전에는 이런 아파트들이 7, 8천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 입장에서 예전 금액을 주고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분들이 지금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예전 17년, 18년, 19년도 금액을 주고 또 아파트를 구입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수준이 또 높아졌다는 거죠. 신축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한 한번 보고 나면 은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대출 넣고 장기준으로 평생 살 거라는 생각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예전 20평, 18평, 22평 이런 아파트 구입을 안 합니다. 평균적으로 32, 세평에 대부분 포커스가 맞춰져서 저한테도 전화 오는 분들이 그런 매물 위주로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3 2세평의 아파트 구입이 향후에도 가장 안전할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아파트 가격이 옛날만큼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적은 평수들은 아파트 구입 선호도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받는 것도 있지만 은 실제 거래량을 확인해봐도 그렇고요. 평균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지금 대부분이 실수요자 위주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어떤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느냐 어떤 위치에 구입해야 되느냐 그리고 저도 거꾸로 어느 쪽의 아파트를 구입하느냐 이렇게 묻고 얘기를 해보는데 대부분 3 2세평의 신축 아파트 위주로 거래를 한답니다. 이유는 예전 아파트 가격 내렸다 하더라도 예전 아파트 가치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생각과 그리고 예전 아파트를 정말 돈이 없어서 구입하는 분들이 아니면은 구입할 사람이 없다. 대부분 신축 아파트를 구입해서 편안하게 장기간 좀 즐거움과 행복함을 맛보면서 향후 세월이 지나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팔수 있으면 팔고 장기전으로 가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평균적인데 그 평균이 저는 맞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런 영상 하나하나들이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저의 데이터가 전체 의 데이터는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이론적인 내용들이 아니라 실무적인 내용들 실질적으로 일반 서민이나 중산층에서 원하는 아파트들 그리고 수성구는 그 사이에 들어가지 않는다. 수성구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자기들이 아파트 한두 채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다시 수성구 아파트를 구입할 일이 없겠죠. 그리고 그 나머지 분들은 사실 뭐 학군 때문에 수송구 이동이나 아니면 은 수송구에 가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외에는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수송구 아파트 구입은 정말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을 때나 아니면 하락을 안 한다면 치워야 되지 않겠느냐. 평균적으로 실수요자들은 달서구와 중구 그리고 뭐 서구 쪽에 아직 찾는 분들 은 없었고요. 북구 쪽에도 제가 전화를 받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달서구 쪽으로 그리고 중구 쪽으로 그리고 수중구는 급매물이 나와서 정말 가격이 많이 내려가면 구입하겠다. 이런 쪽의 얘기들이 었고요 동구도 마찬가지 크게 없었습니다. 저만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 이런 데이터조차도 낼수 있었던 것은 이런 영상을 제가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도 만들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영상들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항상 이론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겠지만은 이론과 실무가 같이 겸해지고 현실적인 상황들이 같이 보태져야 현재 내가 가장 미래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